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요즘 선거철임을 정말 실감케 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 기사들이 어, 함께 공유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제는 그 1세대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 걸 어제 함께 다뤘었고요. 이제 오늘은 어, 그렇게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난 이후에 어, 내가 팔고 싶은데 나머지 어떤 그런, 어, 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집을 판다. 그럴 때는 세율이 너무 높아서 양도하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내도록 침벌적으로 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그 안에서는 세금이 높았습니다. 그냥 그런 물건들을 좀팔수 있도록 이제 완화를 해주는 그런 걸 검토한다는 여당에서 어, 그게 나왔어요. 여당에서 검토한다 이러니까 여당 의석수가 몇 석입니까? 180석입니다. 180석. 여당이.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웬만한 걸다할수 있는 그런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도 여당에서 마음먹은 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규제 저거는 저거대로 규제 또 저거는 또 저거대로 규제 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에 취득세 중과 종부세 양껏 올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 양껏 중과 뭐 지금 10개를 판다 하면 다주택자는 10개 중에 최대 뭐 8개까지는 어, 나라에서 가져가는 그런 몸통이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들고 있자니 죽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고 싶어도 세금이 뭐 억대 정도의 지득세를 내고 이런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들이 그냥 요거 규제 저거 규제 큰 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짠게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 정책을 짜다 보니까 그걸 다 모아놨더니 어마무시한 세금의 풀이 갖추어졌던 거였죠. 큰트래플을 가지고, 아, 요거 요 정도를 보유세를 중과하면, 아, 사람들이 종부세가 높아서 팔겠구나. 아, 그러면 쉽게 팔수 있도록 양도세는 요 정도 풀에서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팔려고 마음먹었어요. 세금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당신 팔지 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종부세는 잠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나오면 뭐 만약에 업대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월 천만 원에 그냥 달세를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가에. 뭐 이거 뭐한 20년 가서 있으면 내 집이 아니라 나라 집이 되는 것처럼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죠. 그걸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건지. 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 다주택자 테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대요. 왜이 생각을 이제 할까요? <웃음> 어, 이렇게 그동안 뭐 꽁꽁 묶어놓다 보니 등달아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거래는 절벽인데 호가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뭐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팔고 기껏 처분을 해야 되면 뭐 정료나 뭐 이런 정도로 처분을 하고 쓰지 못해서 이제 팔되 뭐 그래 되는 거는 하다못해 비과세인데 비과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장특공 80% 적용하면서 세금 제금 내면서 팔고 뭐 그런 물건들 위주였겠죠 이때까지 처분하는 게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굽이굽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이제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심했다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선거가 있으니 이제 상대방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내가 이렇게 계속 놔두면 나를 이뻐해 줄까?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은 절대 안이뻐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 마음을 사보려고 이제는 좀 이런 날개짓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정말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다 올려놓은 게 내려올 수 없는 링에 올려놔 놓고 두들겨 패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는 높이면 하나는 낮춰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뭘 선택을 할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 과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 매물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어,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쏟아진다라고 하면 괜찮은 매물들이 쏟아질까요 아니면 어, 너무나 그냥 어정쩡하게 주택 수에만 들어가고 그동안 어, 안 팔린 게 아니고 못 팔았던 아니지 팔고 싶어도 안 팔렸던 그런 매물들 위주로 팔려나올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또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곰곰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지금 여태까지는 완전 그래빙하기였고요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만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소장님들은 굉장히 거래가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양도세가 또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어, 거래 그래 물건이 좀 활성화되고 하면 또 가장 신바람 나게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중점으로 거래하시는 소양님들이시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천년만년 빙하기, 이런 거 없고요. 천년만년 뭐 꽃길이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또 공부하고 잘 견디면 또 바쁜 세월이 오고요. 어, 바쁠 때또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면 또그 다음 길에 또 맞춰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집은 뭐 사는 거지 파는 거 아니야, 뭐. 뭐 집은 그 등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필정을 뭐 한동안 막 등기 치면서 집 사다가 어 조금, 치득세중가 때문에 떠매가 안 샀다? 그랬더니 병이 날것 같은 분들, 그 등기병이라고 하죠. 등기를 해서 등기 필정을 받아야 깨운하고 병이 안날것 같은 분들, 그 등기병입니다. 어. 집은 사는 거지? 수집하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라가 다 가져가네? 이런 분들 이제 이번에 한시적으로라도 완화를 해주면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어, 그래 물량은 늘것 같고요. 늘어야 맞죠. 어, 그리고 비가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이 돼 있으니 갈아타고 싶은 분들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것 같고요 어, 어정쩡한 물건들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너무 이제 곧 갈아서 정말 나라에서 다 가져가가 도저히 아까워서 못 팔았던 그런 물건도 뭐또 한번 뭐 수선한다 생각하고 수선기간에는 또 수선할 수 있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 국민들에게 뭐, 부동산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희망적인 또 기사라서 굉장히, 어, 뭐, 환영을 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관련 이런 거를 직방, 뭐, 이런, 뭐, 이런, 뭐, 장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협회 이번에 회장을 새로 뽑았거든요. 뭐 그런 공인중개사 협회장한테, 뭐, 앞으로, 뭐, 어떤 이런, 뭐, 부동산의 흐름을 묻는다든지, 뭐,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걸 묻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을 조금 물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어 굉장히 공인중개사라는 이런 어떤, 뭐, 단체라 합니까? 어떤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그거는 모양새를 따지더라도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장하고 상담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쫓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직방 뭐 빅데이터 랩장은 어, 이게 매물이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은 될거예요 당연히 뭐 물건이 나오니까 거래절벽이야 해소가 되겠죠. 좋은 물건이 나올지 그러니까 뭐 나쁜 물건이 나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뭐 악화가 뭐 양화를 구축한다는 뭐 그런 뭐 경제용어도 있지만 부동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궁금해요. 나쁜 물건 위주로 막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어, 그거를 어, 이렇게 제대로 된 물건을 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어, 결과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어, 오늘 이렇게 어, 기사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양도세 완화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과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정책이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만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한시적 완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부동산 정책은 너무 많은 규제를 하지 말고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알아서 다 톱니 바퀴 맞춰 돌아가듯이 돌아가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맡겨놔주는 것도 괜찮다고 라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